이왕, 보시는 김에,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, 부탁드릴게요, 진짜. 제발. TT 겁나 많한데 아, 전부다가 그거야? 바렛이 올리는 게, 일단, 레반더스키고 티티 다 터지고 하시죠? 오케이. 일단, 이거 절대 붙으면 대참사다. 붙으면 안 된다. 절대 붙지 말고. 어! 야, 대참사다. 잠깐만 와나인골란을왜 붙여버렸어 어야 이건 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냥 빨리 터뜨리자 싶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와 대참사인데 덕배를 터뜨리자고 와 일단 그럼 이거 터뜨립시다 일단은 붙은게 아깝긴하다 야 만약에 그냥 이거 팔아버리면은 잠깐 나인골란 말고 더불어 제를 터뜨립시다 아 저걸 붙여버렸네 내가 일단 덕배랑은 파세요 그냥 덕배아 3보 지금 몇분 남았어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인골란은 그냥 파셔도 돼 나인골란은 지금 나도 모르게 붙여버렸기 때문에 쟤는 그냥 나중에 파세요 팔아버리고 파울리뉴자파울리뉴 이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와, 오카 짜리를다 넣어서 가보자 이걸로. 음... 팔카 이번 최초인데 제발 넥슨아 한번 해주자. 와 가자이. 아 오카. 아, 이렇게 터져버리네요. 아, 죄송해요.